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근무하는 남기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고립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몇 말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사회복지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이 사회적 연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청년 고립의 최근 사회 현상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하나의 사회 문제처럼 청년의 고립 그리고 은둔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조사들을 살펴보면요. 청년들을 상대로 고립이나 은둔 생활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느냐 라고 할때 그런 고립의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청년보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이 청년들이 고립을 경험한 방식은 물리적인 고립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잘 접촉하지 않고 그런 경우 아예 바깥을 나가지 않는다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잘 하지 않았다는 라 물리적 고립도 있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인 접촉이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교감이나 교류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정서적 고립의 문제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서는 이두 가지 고립을 다 경험해 보았다라는 청년들의 비율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둘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해 보았다라는 청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청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요 일간지나 여러 뉴스에서도 한번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이 특히 그 고립 중에서도 물리적으로 완전히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은둔 우리 경험한 청년들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해봤던 결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느냐 그러면 많이 나왔던 응답이 게임, 뭐 영상을 시청했다, 인터넷, 뭐 이런 응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리적으로 경험했던 안 좋은 측면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대답 뭐 질문했을 때 가정의 불화라든가 대인관계나 취업에서의 실패 경험, 학교 폭력, 가난 어, 이런 응답들이 대다수의 청년 은둔 청년들에게서 나타났고. 이 은둔형 청년들의 인터넷 카페의 글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대인관계, 우울, 무기력, 불안 우리가 보통 이런 용어들을 묶어서 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런 것들이 잘 성공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 할수 있는 노력마저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할수 있는 활동들 이런 쪽으로 어, 활동의 유형들이 좁아지면서, 어, 은둔과 고립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응답이 많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조사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청년 고립의 이슈를 잘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해서 앞쪽에다가 어떤 그 수식어 같은 것들을 넣을 때, 인자한 어른, 인자한 노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청년들한테는 보통 뭐 야망, 활발한, 미래를 개척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수식어들을 많이 붙이곤 하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청년들의 이상적인 모습, 바람직한 모습에는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풍부하고 개척적으로 많이 모험도 하고 시도도 하는 그리고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 이런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의 바람직한 이미지인 것으로 좀 고착된 그런 상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대 일의 경쟁사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죠. 사실은 100대 일의 경쟁사회에서 그 경쟁률을 뚫고 뭔가 높은 것을 성취한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 청년들이 앞으로 모두가 다이 100대 일의 경쟁을 뚫은 청년들처럼 잘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교훈적인 보도가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대 1 경쟁사회라는 것은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에 엄치나라는 표현도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치나처럼 경쟁에서 이기고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다 라는 이 강요가 빛과 그림자처럼 100명 중에 99명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백명 중에 99명, 즉 보통의 우리 사회 구성원, 보통의 우리 사회 청년들은 뭔가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고통이나 실패,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좀더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고립과 은둔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회구조적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청년 고립의 문제는 요 고립과 은둔 생활 하는 청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쟁과 소수의 승자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이 사회 구조가 가지는 하나의 상황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숫자를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서는 거의 40만 명의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고통이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남들은 다 잘하는데 어려운 거 알지만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니 혹은 왜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 이런 식의 비난 아닌 비난 혹은 자책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은 남들은 다잘 살고 있다는 라말 자체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죠. 남들은 어, 다잘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도 고립과 은둔 이런 생활에 일시적으로건 아니면 오래건 경험하거나 빠져들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 고립의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낙인이 부여되는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우리 사회의 상황적인 이 상황이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독립적이고 완전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일생에 거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독립적인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청년기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 사회와 함께하는 어떤 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라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는 사회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청년 역시 청년기라고 해서 무조건 독립적이어야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 나누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요즘 복지국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복지국가라는 걸 선언하고 표현했던 나라는 영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복지국가라는 게 뭐냐 우리 사,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통적인 어려움 누구나 겪는 어려움은 사회적인 어려움이니까 이거는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서 생활상의 고통을 덜어주어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게 복지국가였고요 그 복지국가가 그럼 덜어주어야 할 고통 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영역으로는 빈곤 문제 소득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빈곤의 경우에는 국가사회가 뭔가 지원해주는 것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일정 수준의 교육까지는 국가가 뭔가 책임지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교육의 문제 그 다음 의료의 문제 돈이 아파서 치료를 못 받거나 질병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것들을 해결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불결한 주거환경과 관련돼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거나 주, 주거비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어 일을 하지 못하는 실업과 관련돼서 완전고용을 최대한 국가가 시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이렇게 소득, 교육, 의료, 주거, 그리고 완전 고용. 이런 영역들을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복지국가의 문제로 삼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복지국가인데요. 이 복지국가를 이루는 핵심 가치를 보통 한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는 조금 익숙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모두 다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또 자유, 평등, 이 인권과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제나 이야기되는 보편적 가치이죠. 복지국가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로 이세 가지를 얘기하곤 하는데요. 이세 가지 이외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사회적 연대입니다. 사회나 집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교류와 통찰력, 함께 그 통합되는 응집력 어,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살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연대의 의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에서는 인권자유평등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로 사회적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이 사회적 연대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보험료를 냈다가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비용 부담을 좀 줄여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보험 제도죠. 이렇게 이런 건강보험 제도에서처럼 사회 전체가 그 위험 부담을 조금씩 나누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여해서 실제로 그런 위험에 맞닥뜨리는 순간에 있는 누구나 이런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순간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돕는 이런 방식이 건강보험이고 어, 많은 복지 제도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원리를 우리가 사회적 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과거의 복지는 이런 사회적 연대를 발휘해서 사회 구성원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할때 주로 어떤 문제에 대응했었느냐 빈곤 문제나 실업 문제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불가능한 소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 아동의 문제 이런 문제에만 초점을 두어서 사회적 연대를 통한 복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회는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나이의 구성원이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는 이런 시장이나 가족이 역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입하자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복지에서는 청년의 은둔에 대한 다른 고통과 욕구는 복지나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복지와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죠. 처음 복지국가가 만들어졌을 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가 후기 산업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어뭐 4차 혁명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AI가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동하는 노동양상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생산력이 높아져서 어 그리고 고용되는 방법에서도 옛날처럼 정규직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은 비정규직이 더 많죠. 정규직, 비정규직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어 말하자면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경제활동, 시장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노동시장구조가 바뀐 거죠 아까 전통적인 복지는 기존의 시장이나 가족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다고 했는데 이 시장이 먼저 변했고요 가족구조도 변했습니다 다들 우리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1인 가구가 많은가요? 아니면 4인 가구가 많을까요? 1인 가구가 더 많습니다. 가족도 이렇게 변했죠. 그러니까 시장과 가족이 알아서 하던 그런 영역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육이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무상보육 그래서 아이들은 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아이들은 다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다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과 가족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부분인데요 이런 복지의 변화에서 우리가 그러면 청년의 고립과 은둔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의 전통적인 복지에서는 청년의 고립, 은둔의 문제는 일반적인 국가사회의 전체적 문제 사회가 연대성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죠 보육에서 봤던 것처럼 청년의 고립과 은둔도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해결을 해야 되야만 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 그리고 상황이 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어, 활동이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영역에서 독거노인을 이렇게 방문해서 도시락을 배달한다거나 아니면 말벗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혼자 살고 고립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립운든 청년에게는 이런 식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청년한테는 노인한테는 이런 방문,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지만 청년에게는 하고 있지 않느냐, 청년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속에는 청년은 노인과 다르다, 청년은 활발하다 혹은 활발해야 한다 이런 어쩌면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고립 문제가 고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회가 여러 가지를 모색했던 것처럼 이제는 청년에 대해서도 교류를 활성화하는 그리고 고통받거나 아니면 뭔가 사회화의 끈을 복원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활동은 사회복지에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의 핵심 문제를 빈곤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 요 빈곤하고 사회적 배제는 거의 비슷한 용어처럼 쓰이는데 빈곤은 경제적인 데 초점을 두고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역동적인 측면 사람이 어떤 교육과정 통해서 어떤 사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도 결핍에 이르게 되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느냐 하는 이런 역동적인 측면 그 다음에 다차원적인 측면 경제만을 문제 삼지 않는 이런 식으로 21세기 들어서는 이미 유럽의 유럽의 그 의회나 유럽의 정부들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국가의 복지정책이 접근해야 될 제일의 이슈다라고 이미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청년의 고립은 하나의 사회적 배제의 전형적인 현상인 거죠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와 축소는 새로운 복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두드러진 우리 사회에서 현상이 바로 청년층의 고립이 심화된 것 그리고 은둔 이런 현상으로 볼수 있겠죠 우리가 전통적인 복지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왜 당신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혼자 살게 되었느냐 왜 당신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느냐 젊었을 때좀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난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고 어르신들이 살기 어려워진 이런 사회 구조의 상황의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사자를 비난하는 낙인은 별로 없죠 고립 은둔 현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회복지는 관점을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년 고립, 특히 은둔 청년에 대해서 예전에는 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이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낙인을 부여하거나 치료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었죠. 이거는 100년 전이라면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사회복지에서는 은둔청년, 청년 고립의 문제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되어 있다.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법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좀더 주류의 상황과 연계를 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은동고립 청년은 뭐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지 본인의 당사자의 욕구와 고통에 좀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사회복지에서는 거시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청년 고립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뭐 취업의 문제라든가 경제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들을 바꾸고 또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조금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천가들은 희생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주체성과 역량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동반자적 실천을 위한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동반자적 실천을 위한 그런 방법들을 좀더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에서는 충분한 경험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고 어,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매트릭스라는 어, 영화를 아마 다들 보셨거나 어,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온라인 공간하고 오프라인 공간 중에 어느 게 실제냐 뭐 이런 혼란들이 박 영화 안에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관계가 대세다. 그리고 또 은둔 청년들도 아무 관계, 사회적 관계를 안 맺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미래 시점이 된다면 온라인 관계만으로도 사람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어느 것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서로 간의 보완이죠 성격이 다른 게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관계이고 유대이고 소통입니다 앞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로 시간을 보내는 많은 방법은 인터넷, 온라인 영상 시청, 뭐 SNS 이런 식이었죠 온라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관계가 현재로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대신해 줄수 있는 속성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체가 아닌 보완이죠 그렇다고 라 한다면 우리가 청년 고립의 문제에서 인터넷과 가상 상황에만 깊게 침전되는 부분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나 유대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함께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청년 고립의 이슈와 관련돼서 사회복지, 즉 국가와 사회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청년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이 맞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틀리기 때문에 너 나와서 이렇게 하자라는 식의 강요는 곤란합니다. 다만 거꾸로 원하지 않는 고립이나 은둔 청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고립의 상황에 있거나 고통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립, 은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네트워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생활과 참여 방식의 가치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혼자 고립해 있으면서 숲에 있는 절에서 예전에도 그런 일 많았죠 계속 공부만 하더니 큰 시험에 붙었다 혹은 큰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럴 때그 고립이나 은둔이라는 말들을 잘 하지 않죠 현재의 고립 청년이나 은둔 청년이라고 해도 이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자기만의 기술이나 능력들을 갖추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가치 같은 것들을 조금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고립이나 은둔이라는 것에만 너무 낙인조감에서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체계는 고립 청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가 당연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낙인, 치료 이런 개념보다는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사회적 연대의 방법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도움을 주고 받는다라는 사회적 연대의 강화를 모색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은둔 청년에 대한 심리적 개입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은둔 청년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들을 또 서울시의 지원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은 공공이 해야 될일 어떤 부분은 민간이 해야 될 일로 나누어서 누가 해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공공프로그램은 공공프로그램대로 또 민간이 하는 지원 활동은 민간이 지원하는 활동대로 함께 역량들을 함께 키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은둔고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은둔고수라는 말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한게이말 속에서는 낙인이 별로 없죠. 우리가 근데 보통 고립 은둔 그러면 뭔가를 제대로 안 하고 가만히만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처하게 된 상황이나 그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잘하고, 잘하는 고잘하 것, 이들의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복지의 한 부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성을 발휘해야 할 부분으로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무엇보다도 은둔 거립 청년에 대한 개인에 대한 낙인 그리고 뭔가 고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람이라는 관점은 좀 버리고 이 상황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사회적 연대의 적극성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